30인가 보니까 3개가 할인데이상게한 손도 있어. 가할 몫이니까. 3니까가이가가가니까 상대관리가 안돼서 지금 못써 그니까 러 요걸로 좀풀어가지고 오! 내가 변신하면 어떡하냐 변신해볼까 이거? 변신할까요? 변신하면 나 버프주면서 용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? 오! 쉿! 그래난 무게 안 좋은데, 어까야 이거. <웃음> 올라나? 레스대전으로 바꿔 줘야 더재미 t need to s e t in 근데 이거 하나에 쓰기에는 좀 아쉬울 수도 있어 상대방도. 소주 몇장 주는지가 중요니다 얘들을 다음에 대당 준다. 왜 얘를 안 죽였지? 어 와. 여기서 헬레 뽑으면 실각이네 상대방한테 심해저 두개 주기 그래봤자 3대미지야 여기서 헬레 뽑기 정자가 나왔네 이거 큰 실수네 하드라서이어나 저러나 킬각이 없네 제발~~~~~ <웃음> 제발~~~~~ 우닉 한번만 제발 <웃음> 가자. Good. 요정도 <목소리> 됐다 아. 안돼 너무 느렸어 이길 수 있어요 카자쿠산 두번은 내가 보기에 너무 욕심이고 지금은 제가 안죽는게 중요하죠 Good.